현재 빌라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일 방송되고 있지만 빌라 뿐만 아니죠 다가구 주택 마찬가지 아파트 마찬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빌라 때문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 오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빌라를 살까요 뭐 아파트를 저렴한 걸 살까요 구축 아파트 겠죠 근데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만 해도 공시시가 1억원 이하 의 말해서 실거래가로 한 1억 2, 3천에서 5천 정도까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고 빌라든 아파트든 구입만 하면 상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빌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실제 예전부터 가치가 없었죠. 평균적으로 오래된 빌라들이 건축되어 있는 곳을 보면 대부분 2m, 3m, 4m의 도로를 접하고 있는 빌라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구축빌라를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대파는 업자들은 있었고 제가 계속해서 강화되니까 1억 이하의 빌라로 눈길을 좀 돌리신 것 같은데요. 대우 같은 경우는 사실 빌라의 가치가 없습니다. 단지 유일하게 하나 가치가 있었다면 재개발 때문에 바라보고 사는 분들, 뭐 남구 중구 서구 동구 할것 없이 그때만 해도 재개발 바람이 많이 불었죠 이종 주거 지역의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자를 했는 분들이 뭐 실거래 가격이 막한 1억 5천 1억 7 8천 정도 되는 빌라가 3억까지 3억 초중반까지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아니면 더 이상 빌라 자체는 구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실제그 당시 분위기가 아파트만 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아파트 살 돈이 없으면 저렴한 빌라까지 막 구입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런 재개발이 100% 된다고 해서 빨빨 진행이 되면 모르겠는데 현재와 같은 아파트 폭락을 배제하더라도 실제 재개발이 안되면 빌라 가치는 그 정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공시지가 1억원 이하 빌라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현재 빌라왕, 이말해서 빌라, 빌라 사기사건, 희대의 사기사건이죠. 빌라 황제, 뭐 빌라왕 이런거는 자체도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런 희대의 사기 사건이 벌어졌는지 내용을 들어보면 평균적으로 시세를 잘몰랐다 구축 빌라 같은 경우는 뭐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죠. 재개발 때문에 열풍이 불어서 매매되는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시세를 아는데 신축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를 잘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신축빌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부동산을 하신 분들은 신축거래되는 금액을 압니다. 그리고 뭐 거래되는 금액을 몰라도 기본적으로 뭐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구축빌라에 대해서 뭐 시세가 뭐 평당 1000이다, 1200이다, 1500이다 뭐 이래 나오고 신축 같은 경우는 땅을 구입하죠. 일단 땅을 구입합니다. 땅 가격 자체에서 신축 가격을 보태면 건축비용을 보태면 그게 신축가격이에요. 땅을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 천만원씩 주고 안 사죠. 예를 들어서 노후된 곳에 대부분 뭐 빌라 밀집지역이나 주택을 구입해서 빌라촌을 짓거나 빌라를 한동 두동 정도 짓는데 땅가격이 600만원이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빌라를 우리가 사천까지 짓는다고 보면 은각 세대당 원룸건물 짓는 것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하기 때문에 지금 뭐 원룸건물 평당 가격으로 건축비용이 500 이라고 생각했다면 빌라 가격은 뭐 평균적으로 건축 비용을 600 정도에서 650 정도만 잡아주면 충분해요 물론 신축 아파트 수지 분석을 하지만 예전에 뭐 시행사 쪽에서 아파트 개발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수지 분석표가 돌아다닙니다 그런 수지 분석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0층 까지 아파트를 올린다 그러면5층 까지만 지어도 나머지는 다 남는 것이다 약 50% 남는 마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고층으로 고층으로 계속 올라갈수록 마진폭은 더 높아지는 거죠. 크레인 작업이나 기타 등등 작업을 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높게 올릴 수 있으면 그 자체의 마진이 더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때문에 50% 정도까지 남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약 35% 한 달에 남은 40%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까지도 남다고 하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은 게 기본적으로 청수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4층 기본적으로 청수를 기본적으로 제한해 놓고 4층에서 뭐살직이더 올려봐야 5층 정도.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땅가격을 저렴하게 구입하지 않으면 마진이 크게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원룸을 짓죠. 하지만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했는 것 같은데 주변에는 빌라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오피스텔을 짓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유대관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세하게 물어보면 또 상세하게 알켜줘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땅 가격이 저렴한 곳에서 빌라를 많이 짓고, 빌라의 주목적은 분양입니다. 전세가 아니죠. 전세를 놓으려고 뭐 빌라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험부담이 좀큰게 원룸 같은 경우는 세를 놓으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뭐 전세 한두 개 나머지는 월세를 받기 때문에 예전처럼 금리가 낮았을 때는 임대를 하고 있다가 매매 되는 사례가 많은데 빌라 같은 경우는 전혀 그거하고는 상반됩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목적이 분양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는 경우는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을 다 하고 나면 분양을 시작하죠. 그 사이에 일체 수익이 발생되는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월세를 놓을 수도 없는 거고 대부분 빌라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실거주자가 들어와서 살든지 아니면은 구입을 하고 나서 전세를 놓을지 월세를 놓을지 뭐 이렇게 집가 상승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데 제주도 가면 다운하우스나 빌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축 빌라들도 상당히 많은데 빌라 가격에 대해서는 평당 가격과 건축 비용을 더하면 빌라 가격이고 원가에서 대부분 빌라 같은 경우는 다 가구주택하고 틀리게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마진 자체 폭을 조금 높게 올리죠. 그리고 뭐한 가구당 보통은 뭐 6, 7 정도 가구당 보면은 평균적으로 마진이 한 채당 2억 정도. 아니면 1억 5천 정도 뭐 그렇게 마진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적게 먹으면 1억 정도 빌라와 원룸 수익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처럼 좀고급스럽게 지어야 분양이 되기 때문에 다가구 소위 말해서 원룸 건물보다는 아무래도 자재 비용이나 인테리 비용이 좀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양이 계속 안되면 이제 뭐 전세를 놓거나 아니면 월세를 놓거나 이렇게 진행하지 신축 빌라를 바로 전세를 놓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를 치려고 전세를 놓는 것뿐이 없어요. 팔려고 팔려고 해도 안 팔리면 이제 전세를 놓는 거죠.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야 되니까. 그런데 분양도 별로 해보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는다. 무조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을 해야 될 빌라를 전세를 바로 놓을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것만 체크를 하고 이런 것만 한번더 확인을 해도 이렇게 빌라 사기 사건에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불일 나사기를 쳤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부동산이 있다 지인이 있다 뭐 통상적으로 건축과 부동산을 병행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은 부동산을 지 인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대강 나옵니다 가격이 예, 전세 가격이든 분양 가격이든 매매 가격이든 어느 정도 시세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도 그림 사아 얼마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나오는데 그런 것을 확인을 못했다. 왜? 신축 빌라에 너무 가격이 저렴하니까 혹했는 거죠. 그리고 빌라에 흘러가는 동향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아파트 동향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얘기를 제가 드리는 자체가 이런 동향만 어느 정도 알아도 사실 이런 피해는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주변에 원캉 많은 분들이 지인으로 있고 뭐 다양한 분야에 있다 보니까 또 많이 물어보고 유대 관계도 많이 하죠 항상 뭐 얘기했다시피 세상에 공짜가 없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해서 하는지 몰라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서로 뭐 이익이 돼야 되는 관계이고 또 얘기는 대놓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뒤로 호박씨 깔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불호가 딱 갈리는데 호불호가 갈리는 입장에서 저하고 유대 관계를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더 친밀한 유대 관계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뭐든지 알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근데 모르면 뭐가 뭔지 몰라서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몰라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실제 제가 아는 내용이 별거 없는 것 같아도 많은 경험 속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일반인들에 비하면 그래서 항상 뭐 도장 찍기 전에 물어봐라 근데 도장 찍기 전에 물어봤는데도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를 또뭐 재개발 때 시행사한테 그대로 전화해서 통화를 하다가 거꾸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다가 손해를 보는 사례들도 종종 있었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개발을 하고 아파트 신축을 건축하기 전에 시행사 입장에서 수지분석표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땅을 얼마에 구입해서 얼마에 분양했을 때 얼마가 남는다. 뭐 그런 수지분석을 먼저 해보고 아파트를 짓거나 마찬가지 빌라도 마찬가지죠. 땅 가격이 얼마에 몇 동을 지어서 얼마에 분양해야지, 얼마가 남는지 그런 수집표, 원수표가 다 있어요. 뭐 그것만 확인해도 충분히 뭐 이런 빌라 사기 사건은 안 당할 수 있었는 일이고, 혹이 빌라에 대한 것만 수집 분석을 할 필요가 없죠. 전반적인 아파트 아니면 전반적인 빌라 타운하우스에 수집 분석표 몇몇 사례만 확인을 해도 대강 돌아가는 것은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가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1층에 상가를 넣으면 상가주택, 아니면 상가가 없으면 원룸 건물입니다. 그리고 다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빌라, 한 세대당 건물 자체에 빌라 가구가 8가구가 있다. 그럼 8세대가 있는 거죠. 아파트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는 열채가 있으면 1층에서 뭐 4층까지 5층까지 10가구가 있다. 그러면은 1세대 주택 10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원룸, 투룸, 쓰리룸주인세대를다 합쳐서 뭐 8개가 있던 10개가 있으면 8개, 10개가 있어도 건물 전체에 하나를 가지고 주택 한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빌라 10세대, 뭐 5세대만 구입하면 5채의 집이 있기 때문에 세금 자체는 더어마어마히 많이 내는 거죠. 그리고 지방유수화에서 많이 뭐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원룸건물 소위 말해서 다가구주택 원룸건물에 대한 사기사건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100억대 사기사건도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룸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했는 부동산에서 관리를 해준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은행들한테 뭐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을 팔았는데 굳이 제가 먼저 뭐 그런 관리를 해준다 얘기가 없었어요. 뭐다보로 그쪽에서 뭐좀 관리를 해달라 그래서 관리비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관리 자체가 별거 없습니다 저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청소하는 거는 내가 주인 세대 살고 있으면 뭐 10억을 주고 샀던 10매덕을 주고 샀던 평생에 다가구 주택 신축을 하나 샀기 때문에 나름대로 쓸곳 닦고 관리를 엄청나게 합니다 물론 주인 세대에 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내려와서 청소도 하고 하면 되는데 투자로 샀는 분들은 대부분 거주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관리를 해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관리할 게 크게 없어요. 청소하는 사람뭐한 달에 10만원 8만원 그렇게 해갖고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두번 정도 뭐 바닥이나 외벽 그다음에 외부의 쓰레기 정도 정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결국은 이제 임대를 놓으면서 건물을 파다, 팔았는 부동산이라면은 임대를 하지 않는 매매를 하는 부동산이겠죠. 그렇다면 그 밑에 직원들이나 임대를 하는 직원들한테 몇 동, 뭐, 몇 동, 몇 호에, 뭐, 원룸이 비었다, 스리룸이 비었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주변에 부동산에 쭉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갈 필요도 없죠. 광고 좀 내는 부동산에다가, 광고가 다 올라오시면, 직방, 다방, 이런 걸 보고 전화를 쭉 해서, 매물로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별로 할게 없어요. 근데 그게 억수로 어려운 것 마냥, 뭐, 건물 관리를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 그 건물이 팔리는 게 부동산, 다른 부동산에서 또 압니다. 기존 주인 전화번호를 알고 원룸이 비어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했는데 갑자기 그 주인이 팔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건물에 찾아가서 아이고 제가 관리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겠다는 얘기에 호락호락해서 관리를 맡기면 큰일 나요. 적어도 임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매매까지 아니면 빌딩까지 팔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만 원룸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부동산을 옮겨다니고 얼마든지 부동산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한테 얘기를 해서 관리를 맡겨야 되는 것이고 그 관리도 맡길 필요도 없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관리를 맡겼다가 이제 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임대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 업자든 아니면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 업자든 매매 같은 경우는 사건 사고를 잘안 납니다.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 소장들은 뭐 사실... 사건 사고가 잘 없는데 임대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 입장에서는 사건 사고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맡긴 그 부동산 업사가 뭐 사실 뭐 전세를 놓고도 월세를 낳았다고 얘기하고 현재 빌라 사기 사건에 나오는 것처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전세 받은 돈으로 해서 월세를 계속 주인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뭐그 돈을 주식을 하거나 돈을 불리려고 하겠죠 불려서 나중에 갚아야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뭐 주식이 하락하고 코인이 하락하고 가다 보니까 그 잡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뭐 여기저기 다가고 원룸 건물을 월세를 임대를 놔야 될걸 주인 모르게 전세를 놓고 그 돈을 계속해서 탕진하고 그리고 그런 원룸 건물 관리를 하는 부동산 업자들은 한 개만 관리 안 합니다. 귀찮아서. 대부분 그걸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죠. 뭐 다섯 가구, 열 가구. 그리고 원룸 건물 관리 비용으로 적어도 뭐 저는 예전에 은행한테 20만원, 30만원 이래 받았는데 그렇게 20만원 받고 10개만 관리해줘도 한 달에 200만원이요. 그렇다면 은 그렇게 계속해서 신뢰를 가지고 원룸 건물 관리를 맡겼는데 그 원룸 건물 10개 자체 다 터지는 거죠. 그런 사례가 대구에도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었고, 오래전 얘기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 돈이 무려 100억이나 됐었습니다. 아무튼 현재 뉴스에 빌라왕이라고 뭐 지칭하는 그런 자체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희대의 사기꾼인데 그런 사기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뭐 실제 지금도 저하고 얘기했는 분들 허그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HUG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터지고 나면요. 거기서부터 스트레스 계속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해결해 주는 게 없어요. 보험도 마찬가지죠. 보험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보험회사 자체에서는 그런 돈을 안 주려고 할 거란 말이지. 지유지 마찬가지, 뭐, 지금 사건이 이슈화되어서만 하지만, 어느 정도 해결를할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돼도 않는 택도 아닌 것에 그만큼 신경 써주지도 않을 뿐더러 책임을 질려고도안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죠하고 저번에 전세 때문에 얘기했는 분들이 있는데, 보증보험을 넣어놨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막상 일터지면은 특이하게 모든 조건을 따져서, 사람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확인해 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사전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동향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고 공부를 해봐야 되고 유튜브를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은 빌라 사기사건이나 다가구주택 원룸 건물이죠. 사기사건 충분히 미연의 사건 사고 예방을 할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